안녕하세요. 삶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집 이야기로서 아파트가 삭막한 생활을 더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집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 드릴텐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상막하고 강팍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하여 모든게 풍족하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더 상막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웃에 대한 배려 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삶은 더 팍팍하게만 하며 심지어는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이웃이야 남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부모자식 형제간에 소송도 하며 부대끼다 보면 다툴 수가 있다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자식 된 도리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까지 못할 짓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그러진 않는데 아무리 돈도 좋고 생활이 팍팍하기로 소니 어찌 인간들이란 것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다음은 두번째로 상마간 생활을 부추기는 아파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이렇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나치게 독립성 즉 프라이버시만을 강조한 건축 특히 가족들끼리 살아가야 하는 집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이 바로 아파트인데 살기만 좋고 편하기만 하는 아파트는 도무지 이웃이나 가족간의 소통이란게 없습니다 크게는 거창하게 장식한 아파트 단지 입구와 경비 그리고 아무나 드나들 수 없도록 만든 차단막과 울타리까지 친 아파트 단지는 이웃마을 특히 주택마을 사람들과는 아예 소통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파트 동네와 주택동네 그리고 아파트끼리도 구분하여 차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정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애들끼리 성을 만들어 놓고 똘똘 뭉쳐 살려고만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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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자신들의 방에 따로 있어서 몇명 되지도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드물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게 요즘 아이들의 세태로 이러다 보니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놀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가족 간의 사랑이 형제 간의 우애가 싹틀 기회가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부대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 것이죠. 얼굴을 보거나 만나거나 이야기를 해야 싸우기를 하든지 형제애가 싹털텐데 도무지 그럴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얼굴을 볼 기회도 만날 기회도 이야기할 기회도 싸울 기회도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데 아파트가 크게 공헌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을 아파트가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파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고 모두가 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들 살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개인정보의 유지나 개인생활이 중시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삶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세상과 세태가 그러니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로 단칸방에서 먹고 자며 자란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어른들은 어린 시절 단칸방에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3, 40년 전인 아주 옛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단칸방 생활은 비록 방한 칸에서 온 가족이 한데에 올려 살긴 했지만 가족간의 관계는 더 애틋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때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았고 훨씬 인간미가 넘치는 삶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가족 모두에게 낱낱이 드러나니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고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고통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 부모들도 아이들의 성장과정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일찍 고난장에 빠져든 아버지의 신음 소리를 들었고 어머니의 한숨과 서름을 들었으며 직접 눈으로 보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의 아픔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며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았고 그들은 일찍 철이 들었으며 세상을 배웠던 것입니다. 인생을 일찍도 깨우쳤고 그런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나서서 부모님을 거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한숨과 애환을 보며 부모를 생각하게 된 것이며 부모님을 돕고 챙겨야 한다고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효도하는 마음과 형제애를 터득한 것이죠 어찌 그런 아이들이 비뚤어질 수 있으며 그때가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어두워지기 전에 일찍 저녁을 먹고 온 가족에 모였지요 방이 하나니 따로 부르지 않아도 한자리에 모였고 각자의 방이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실도 되고 공부방도 되고 식당도 되는 그런 단칸방에 모두가 모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모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테레비나 놀이기구 같은 것도 없으니 별수 없이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놀이도 하며 차라리 테레비가 없어서 더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더 많은 웃음도 쏟아졌고 호롱불 아래서 다같이 노래도 불렀는데 이게 얼마나 가족간의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었습니까? 다음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칸막이를 없애서 가급한 한 공간에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 데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칸막이를 없애자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도시와 농촌간 등에 처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건축적으로는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구획된 공간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는 특히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한데 어울려 이야기도 하고 부대끼는 가운데 가족과는 사랑이나 이해를 넓힐 수가 있고 그래야 위에서 말한 대로 형제에도 형제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단칸방 생활이었고 또 얼마 전 KBS의 인간극장에 나오는 시모네 씨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이 한옥을 짓기 전에 아파트를 사야만이 돈을 번다고 했지만. 시몬의 씨는 돈보다는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촌에 있는 한옥에 살면서 실내를 거의 오픈시켜 세 아이들은 한 공간에서 놀고 먹고 자면서 얼마나 즐겁게 생활하는지 아마 이세 형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은 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어느 엄마 건축주의 지혜 평면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 어느 날 중년의 주부가 제 설계사무소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자신의 집을 설계할 저에게 다무과같이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두딸 방은 반드시 붙여서 설계해주고 특히 두방 사이에는 반드시 문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집을 설계할 저에게 요구한 여러 설계 조건 중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이것이었는데 그녀는 당시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딸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두 딸에게 서로 소통하며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으로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아이들이 각자의 방에만 있기보다 형제끼리 서로 쉽게 왕래하며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방은 서로 떨어뜨려 설계하고 더욱이 방과 방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각 방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히 해주기 위함으로 독립성 때문이죠. 하지만 그 건축주는 생각에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독일성이 완벽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형제간의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면서 그 건축주는 건축적으로 방법을 찾았던 것인데 각자의 방을 만들어놓은 주고 프라이버시도 지켜주기는 하되 다만 두 자녀방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서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꺼낸 것입니다 어떻게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 것인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에서 언급한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거 문제 해결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아파트라는 집에서 아니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또 대화나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애가 싹틀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나 형제들끼리 뒹굴며 놀수 있는 건축적인 공간 예를 들자면 네번째로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건축적인 방법으로서는 온 가족이 다같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이나 베란다 그리고 거실에서 TV 대신 서재를 만들고 책을 읽고 같이 놀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집에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나 주택 설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극히 필수적인 기능인 먹고 자고 배설하는 기능만을 위한 거실이나 주방, 침실, 화장실만이 아니라 발코니나 베란다, 테라스 등 운동이나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술적인 것이지만 아파트 구조를 내력벽으로만 되어 있는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과 보로된 라멘 구조로 하여 실내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결혼이나 유학 등 가족 수의 변수에 따라 방의 크기나 숫자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근본 코로나 사태를 치리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외출금지 등으로 콤팩트하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온종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채 지냈는데 꼭 코로나 같은 재난이 아니다라도 앞으로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것인데 이런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특히 건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데 바로 지난 영상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되어진 대로 또는 지부 구조에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그야말로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는 이론과 특히 행복을 이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는 좀 고생해야 한다고도 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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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편리함이나 특히 부동산적인 시각으로만 집을 선택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보다 더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꿈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